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엄마 방송에 지난번에 또 저희 방송에서 모셨는데 이분에 사실은 오늘이 서해의 날입니다. 이 서해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오늘 저 천안함 또 해군 제독이신 우리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엄마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just come down. I'm not sure i 가 y 네, 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e if you're w a 는 c 해 i n g m 니까 w n I'm not s u 기 e 마음으로 제가 출연했습니다. 아 예, 오늘 천안항, 예. 원래 천안항 폭침된 날인데 예, 예. 이것을 이제 워낙 서해에서 많이, 이렇게 많았죠. 많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예, 예, 예. 전직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서해의 날로 어, 주, 지정을 한 거죠. 서해의 수호의 날로 예, 예. 그 정해가지고 이제 온 국민이 음. 같이 그, 저그 희생된 장병들 음. 그 같이 그냥 추념하자 해가지고 예. 제2연평해전하고 전안한 폭침, 네. 그다음에 어, 연평도 포격도발. 포격도 봐. 이세개 끈은 같이 그냥 그 희생된 장병들 기르는게 좋겠다. 음. 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가 네. 어, 이것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런데 사실 그건,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셨고요. 예, 예, 예. 뭐 어,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어, 사실 지금 뭐 권력을 그냥 찬탈 빼앗겼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가 많죠 예, 예 대통령이 예, 계셨으면 예, 예. 아,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보만은 예. 확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예. 아,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예. 아, 제가 오늘 왜 제동님을 이렇게 모시고 싶었느냐 하면 아니 대한민국의 이소의 날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예. 아, 북계의 그 도발로 희생을 당했는데 예. 아니 그날 저 강남원에서 그런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예. 지금의 이 문재인 씨가 대구를 갔거든요. 이예 어떻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웃음> 국군 <웃음> 통수권자라고 하는 자가 예, 그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 얘기죠. 네, 그리고 네. 대구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음. 이렇게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그보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우선을 도여야 될 일이 있을 까 아닙니까? 그게죠 그기보다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 일어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언론 보도, 농구를 보니까 어디 뭐 원장님하고 예, 음. 저 칠상 시장을 방문했거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시장이야 그꼭 그날 아니라도 예? 그 편리할 때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침, 하필이면 그날 새 수호의 날에 안 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통령 취임 하던 해에 안 갔거든요. 음. 첫 행사에 그때는 이제 어, 베트남 그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순방이기 있 때문에 어 그거는 이해가 할수 있죠. 근데뭐 베트남 가서도 좀참 말을 말을 했서는안 되는. 왜냐하면 호치민 그 소가 있잖아요. 네. 호치민이가 옛날 우리 저남람전때 적장이자 적장. 우리로 치면 우리가 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제 가서 그 베트남 그 해방, 자유수를 위해서 이제 무려 5,099명이 파병됐었거든요 네, 5,099명이야 파병되기 아니고 수만 명이 갔는데 5,099명이 전사 내지는 실종됐어요. 네, 어마마 숫자잖아요 5,099명. 그런데 5,099명이 그이국땅에서 원라메 전쟁에서 전사를 한 장군이니 호치민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호치민그 소에 가가지고 뭐그뭐저 예민 정신을 기리겠다. <웃음> 아니 아니 우리 저 파울 국군 장병들을 살해한 전범을 예민 정신을 기리겠다는 그런 완전 그그 그 전사된 장병들을 그 모욕한, 거죠. 모욕한 거죠. 배신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주석한테 그 우리가 월남 파병을. 네.에 대해서 유혹함을 표명하셨어요. 음. 그 잘못됐다고 한 거라고. 그렇죠. 왜 그러면, 아니, 그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예? 음. 파월을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주, 그 전산 또 실종된 5099명의 국군 장병이 뭡니까? 그렇죠. 그런 어, 소위 정신 빠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음. 그런 데다가 이번에 이제 새해수원으로 수해 오야 되는데 대구 가셔가지고 칠신사안 가는데 뭐, 뭐 기관단총이 이렇게 방아시까지 이렇게 손에 걸고 맞이 예, 제가 오늘 이 섬네일에다가 네. 어, 웬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본청이 보였습니다. 기관총. 그, 그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 왜냐면 그 시장에 가서 서민들 그뭐 그 같은 한번 서민의 현장을 보러 가는 그 취지는 뭐 그래도 살수 있다 하더라도 또 노는 이야기는 막 굉장히 인원을 그 동원을 해가지고 네. 그, 그런 쇼를 조작을 한 거로 많이 보셨는 원래 모자는. 쇼 잘한 장문은아닙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이제 천안함 구직이니까 네. 이안대 그 천안함, 인양한 천안함이 있어요. 서해 수호완도 그이안대 있고 거기라도 좀 방문해가지고 어, 그 희생 장병들을 그 추모를 네. 했으면은 뭐좀 나은데 뭐그 아, 그런 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언론에 네.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 천안한 어 폭침에 실종된 고어 그 이창기 준이의 어머니 네. 성복순 여사님을 아마 양평에 사시는데 이분을 이제 어르신을 인터뷰를 한거 같습니다. 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어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10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의 이현 정부가 이렇게 무심하게 자기 아들이 희생됐는데 외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기사를 읽고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게 희생된 장병들 뿐만 아니고 그 유가족들, 네. 완전히 정부가 네. 그 배신한 거죠. 그 배신감에 매들 겁니다. 저 배신자라고 봤어요. 왜 저분이 아마 그 그분 아닌가? 1억을 그 아, 그분은 저기 멀리 계시는 이청자 여사님 아, 이청자 예예. 제가 그 이청자 여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어어. 아 그까지 가서 그분에게 참 말씀 들어보니까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그런데 저는 그 시골에 사는 노친네들도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데, 네. 항차 지금 뭐 어떻게 됐든 불법으로 탄핵으로 이렇게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이시면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예, 통수권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군인들한테 하는 걸 보시면.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전사한 것도 그 희생 무려 55명이죠. 네. 그러니까천안함에서 46명 또부족하는 과정에 또그 UDT 네. 그 준이가 또 전사했고요. 를 네. 그다음에 예예. 예. 아뭐 그분도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예, 아유, 대단하죠. 그래서 연평해전 때 제2 연평해전 때유 전사하고 또그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해병대 병사또 이명해서 총 55명이 전사를 했는데 네. 이분들뿐만 아니고 유가족들까지 완전 모여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분들의 명예를 누가 지키줍니까 예, 국가가 지켜줘니예 아니 그 조그마한 부대도 음. 소대장이 소대장이라도 중대장이라도 네. 네. 자기 밑에 부하가 죽잖아요 음. 그러면 소대장이 살아있다 내가 지휘관이 살아있다면은 끝까지 그, 그 사람들 그 명예를 지켜주는 그걸 합니다 네. 그 유가족들 보살피고 예 네. 네? 근데 이거를 보면 세월호 때. 문재인 씨가 해는 그 행태와 예. 지금의 이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어 또이 포격 사건을 아, 세월호 하고 아 세월호가 세월호 예, 하고 예. 비교를 하면 웃기는 얘기죠. 문재인 이야기죠. 씨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 예, 세월호 때는 먼저 그 당시는 대통령은 아니었고 그당 대표였죠. 완전히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예, 뭐 그뭐그 뭐그 광화문 거기 세월로 단식도 한다고 단식하고 천마에 가서 단식을 그렸어요. 네. 뭐, 아, 단식을 계속 뭐 하고 어때 또 누구 쇼로 <웃음> 그저 <세월호 웃음> 그 무슨 아빠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 거기 가서 뭐 김영우 쇼하고 예 쇼하고 그렇게 그냥 세월로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뭐저 온몸을 던져 가지고 그렇게 네. 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 가지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거는 뭐 페이스북에 뭐 대고 가면서뭐글 하나 올린 거있더고는요나 그거 보고 아주 나는 너무 가식 그냥 위선적으로 보여 가지고 내가 하여튼 이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북한 핵 문제 저 하노이 증상회담결렬되고그 네. 전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먼 오늘 보도도 저 펌피오 미국무 장관이 김정은도 거짓말 거짓 말쟁이고 음. 한국 좀뭐 대통령 그다음에 그 정유경 국가안보실장 있잖아요. 손. 거짓말쟁이다. 네, 거짓말. 라이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는 라이어. 그 시장화를 해봤지만은 네. 그 라이 어요아 라이어 하면요, 그 완전 히 욕입니다. 완전 히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너는 아무도 <웃음> <한마다, 웃음> 너는 개 새끼야. <웃음> 너는 맨날 거짓말만 늘어놓고 나를 속인 놈이야. 너는 앞으로 상종 못하겠어. 이 뜻이에요. 라이어. 네. 그 라이어라고 그냥 공식 그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음. You are 네. 라이어. 네. 그러니까 그, 그걸 그 보면서 내놈들은 못 믿겠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나는 너네 그걸, 인간들은 일단 네. 신뢰 못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게 소위 거짓말쟁이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웃음> 좀 말이 심했는가 몰라도 사, 사실이죠. 예. 계속 속였으니까. 그렇죠. 저는 어, 이 문재인 씨가 월남에 가서 호치민을 존경한다는 그때부터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 그 월남에 파병한 우리 그 수많은 5,999명의 그 병사들의 희생의 제물로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그 미국 월남에서 정말 그피 흘려서 죽은 그 대가로 그 어,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의 발전을 이뤄가는 예, 예.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된 거고요. 저도 저희 오빠가 해병대 일기로 월남을 갔습니다. 와 해병대 말고 전사였죠. 전사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죽을 고비를 겪고 살아왔는데 예. 제가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오빠 군번을 아직도 외워요. 아, 9316, 356 예. 우리 오빠 군번입니다. 저는 대단하십니다. 그 어릴 때 오빠가 월랑갈때 많이 울었고요. 어, 그때 태극기를 들고 가서 흔드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 그 한송식 갈 때? 한송식 갈 때. 대단했죠? 그때 한송식은 예. 정말 대단했죠. 예, 대단했죠.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아이 정말 그... 근데 살아오셔가지고 그 뭡니까? 무슨 병? 고엽제고엽제 네, 그거 앓다가 세장년에 돌아가셨어요. 아휴... 근데 참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어, 정말 그래도 저는 오빠가 그렇게 해서 월남에 가서 파병이 돼서 어, 고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전상을. 진짜 피눈물, 감염을. 피눈물로 그 버드, 버려드린 외환데 그렇죠. 그 우리 저근대하의 씨앗이 됐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년에 에,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가서 네. 했을 때 제가 그 파월 장병들은 그, 그 가족들, 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네. 생존자가 있을 거고. 네. 그분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그러나 왜 가만히 있었는지나 모르겠어요. <웃음> 그게 뭐 항의 성명이라도 내든지 하, 그러니까 그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안 느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문재인 씨는 어, 거짓으로 태어난 정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동님참 문재인 씨가 지금 저희 청와대에서 저희 이 유튜브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안할 놈들이 야 그러니까 거짓 정권이야. 거짓 정권이 그러니까 미국, 정권. 예, 미국 표현 하면 라이어스 가고먼트야. 네. <웃음> 예 맞아요. 예. <웃음> 그러니까 참 이게 언제 이런 그 국민들이 이 거짓 노름에 네. 놀아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격하게 할지 네. 경제히으로도 어렵잖아요. 지금 네. 뭐,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네. 안보 불안까지 네. 이렇게 예, 정부를 잘못 택하는 바람에 네.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예. 예. 자 우리 그 이제 천안아그 유가적으로 넘어가서 제동님께서는그 천안함에 대해서 그때 현실 현직에 계셨죠? 아, 그럼요. 현직에 아, 아니야 천안함 피격된 현직에 전직 한이년 어, 후고. 아 그렇습니다. 천안함 때 제가 네. 제2연평해전이 2002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현직에 있었어요. 그 합참에 그정보작전과장할때 제2연평회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합참부장이 이제 군내에 여단장급에서 시위가 한다는 데 지수신을 내렸어요. 음. 그 당시에는 서해교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칭이 제2연평회전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당시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합참부장 당시 이남신 합참부장이에요 네. 지수신을 내렸는데 그거 제가 기안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그, 그, 그 전후 과정을 참잘 알아요. 그외에 교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한 데 있을 수 있고 일단 전투가 큰 전투가 벌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재발을 다시 안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뭐 교정수칙보다다또 새로 손을 봐야 되니까요. 네.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그 다음 다음에 2004년에 해군이 이함대 있지 않습니까 이함대 네. 이함대 제2전투전단장이라고 저 총장 때그 네. 지휘관을 거기서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서에 지키는 게주 임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그 전투함에 함정에 그 함교 있잖아요. 그 네. 함교가 배를 지휘하는 데거든요. 음. 거기 다 써붙였어요. 음. 음. 어 그게 오늘 일전이 있다. 음. 또 어, 전우가 사수한 NLL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걸 붙였는데 지금 오늘 일전에 있다. 아, 전우가 사수한 NLL 우리가 지킨다. 그구 네.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아, 붙인 네네. 거. 아. 그거는 예안대 지금 서해수호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딱 들어가면 입구에 정면에 딱게시돼어 있어요. 음. 제가 만든 거. 나 그거 보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그게 이만 이왕이면 김동고제덕이라고써라는 그 좋겠더만, 뭐, 네. 그까지 뭐, 그냥 농담으로. 네. 그런데 하여튼, 그 구호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껴요. 그때 네. 제가 옆에. 하면서는 일체, 하여튼, 다 복수하고 내려가라 그랬어요. 다 하면은, 음. 제2연평이되는 우리가 당했거든요. 참수리 3무출이 객심이 됐고, 6명이 전사했잖아요. 네. 그 당시 그 상태에서는 절대 저 평택항으로, 이 얌대 모항으로, 다시 오지. 기약을 못한다. 그 모기지까지 가서 완전히 작살 내고 내려와라. 내가 그랬다니까근 <웃음> 그런데 제가 2004년 할때 조용했어요. 네. 또즉 도발이 없었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 북한은 네. 그 이제 이렇게 좀 깡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걔들은요. 우리가 까먹... 조금 약한 게 보이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한. 아니 그 지금 북한 문제 다루는 거요. 지금 예. 정부가 좀더 잘해주면 잘할 것이다. 제들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 70년 이상으로 쏘... 쏘았는데또쏘겠다 이건 완전히 그참그 그, 능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그 연평해전은 네. 김대중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연평해전 그 김대중 때, 김대중 씨는 그때 연평해전 일어났는데도 일본에 가서 그 축구 경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빨간 예, 넥타이 메고. 그런데 예. 그 일본 천황은 우리나라의 이천함이천하함이 아니라 연평해정 일어나는 거 보고 까만 넥타이를 어 메고 나왔는데 항차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이라는 하는 자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김대중 때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뭐 그분이 대통령할때2 0 2000, 0 0년도올 겁니다. 네,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제가 육해공군 네. 정군 모범 장병대표로 선발이 돼가지고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바로 옆에, 옆자리에서 같이 오찬을 했어요. 그걸 제가 음. 축구도 제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뭐 계속 여러 가지 많이 묻더라고요. 음. 그때 개인적으로 아 이분이 참그좀 뭐라 그럴까 좀 온화하고 음. 어 좋은 분으로 생각했어요. 음. 그때 내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정책하는 거, 대북 정책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감정보다 국가에 큰패해를준 거죠. 그렇죠. 저저 예. 예. 예. 저 북한 집단을 믿고 말이죠. 예. 그리고 미, 믿고 선의로 베풀었는데또 그런 거는 완전히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잖아요. 더 발로 돌아. 그런데 제동님 저는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이세 패거리 정권은. 저는 그 사람들이 말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뭐 선의로 쟤네들이 우리가 잘 해주면 예. 분명히 변할 거다. 이런 거짓말에 <웃음> 순진한 건지 참. 아니, 이분들이 순진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는 음. 엄청난 재정을 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핵무기를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에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까지 지금 쟤네들 도와주고 있다. 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북한이 핵을 개발할 리도 없고 네. 어,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일 개발하면 책임지게 때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짓잖아요. 책임지기 위해서는 저기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립묘지에 있을 자격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 뒤로 누구든 북한 핵 문제가 저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그냥 우리 그냥 국민이 핵을 머리에 이고 핵의 인질이 핵의 노예가 돼가살 판국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네. 그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그 대통령 그 다음에 거기 참모보좌관들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아 이건 나중에 다 어, 죄를 죄를 물어야죠. 네. 예. 예, 를 아, 물어야죠. 예, 지금의 이 문재인이는 그때 당시 김대중 노무현보다 열배 앞서가면서 지금 국가를 완전히 허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죄를 묻는데, 예, 예. 전쟁이 끝나면은 예. 전범 처리를 하잖아요. 예. 전범 재판해서 음. 제가생기에는좀 예? 전범의 전범의 준한 재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음. 예? 이렇게 방치하고 그 대변을 하고 수석 대변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한이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전범 재판하듯이 이거 재론을 해야 돼요. 저는 네. 그렇게 해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어, 지금 서해안서부터 지금 어, 이 겨, 38선 경계선서부터 뭐다허물어놨잖아요 지금. <웃음> 그런데다 또 9.19 남북 이 군사 회담을 예. 또 합의를 하고. 예.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은 반역죄 아닙니까? 반역죄 국가 반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네. 6월 2 8일날그 결렬이 됐죠. 근데 그,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제 그 성과라고 할수 있는 거는요. 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한테 속았다. 완전히 확실히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한 거짓말, 그다음에 김정철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 늘어놓은 거.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한국 정용 안보실장하고 서국정 원장이 또 대학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그 김정은 그래,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 그, 그거그를 믿고 이제 작년에 1차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 2차 정상회담 했다는 생각들보가 직접 멀리까지 가서. 근데, 결과가 아니거든. 네. 완전히 하는 중에 뒤에는 계속 핵해발하고 있고, 그게 다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 게, 거짓말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예, 거짓말로. 네. 그런 게, 폼피오 어 국무장관이 하노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라이어라는 음. 얘기를. 네. 어? 그 상태에서 당연히 이게 파토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에, 덜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 주로 이제 <웃음> 언론하고 그리고 정부가 합작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일반, 아, 이렇게 정치나 국가에 대해서 뭐 개인의 삶 때문에 에, 절박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가를 지키는 우리 젊은, 이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최소한 국가의 지도자라 정도 되면 모든 것을 전폐하고 여기부터 우선순위를 저는 둬야 된다고 아,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의 밑에 저 참모라는 청와대 저, 세, 저 인간들도 저는 똑같이 보는데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는 제가 봤을 때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 어,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어, 인식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 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웃음> <웃음> 에, 완전히 거짓말에 쏙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합의한 거 있잖아요. 음. 3차, 3차례에 차 걸친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이 모든 거는 다그 원칙 무효입니다. 네. 왜냐하면 속임수에 의해서 합의한 거니까요. 왜냐면그 네. 합의를 전제 그 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음. 북한은 비핵화를 전혀 안 했거든요. 계속 핵을 개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핵화를 전제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건 모두 무효라이기야. 특히 그 중에 어 작년 9.19 어 9월 남북 그 평양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속 합의서로 어 군사 합의서가 체결됐거든요 네. 그건 완전 무효입니다. 네. 그 완, 완전 무척, 그 무효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이 네. 그 천안함, 이거 그 수소연나 수혜 천안함 구조년에 픽 조임해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게 완전 그걸 명시해 놨어요. 첫 장에. 이 완전 무효다 음.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완전 폐기해라. 어, 그 주장이 첫 항에 들어 있어요. 네. 예. 아. 자, 그러면 어, 하루 빨리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로 어, 국가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또 특히 깨어나야죠. 정치하는 정치 야당. 야당이 강력하게 얼마든지 이 문제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 그 요즘은 요즘은 좀저 자유 한국당인가요? 네. 보기는 저좀뭐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좀 다행인데 음. 진작 그랬으면 좋은데. 진 그랬어야 되는데 <웃음> 너무. 아니 박근혜 대통령 말이야 네.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나체 사진이 자기들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는 그 국회 일직로 비에 걸리 있는 것도 아무도 항의도 안 하는 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뭐 똑바로 안 봅니다 저는. 네. 네. 뭐 야, 야, 지금 그,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음. 여권 저 정치인들은 뭐 제가 뭐 기대도 안 하지만은 사기 네. 아,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갛게 가지고 국회에 걸려 있는데도 자기 사무 공간에 걸렸는데못본 척하고 지나간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말이에요. 네. 5일 동안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 아주 인간적으로 대목지못 음. 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았다. 능력은 그 차치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웃음> 사람부터 돼야죠. 그렇죠. 국민을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뭐 인간적으로 사람부터 도리를 해야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심재동 님.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씨가 이렇게 국가 안보를 허물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해군에서 해야 될그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해군이 해군에서요? 네. 해군에서는 아. 잘 하고 있어요. 아, 예. 어 자, 해군에서는 그새 소요의 날도 그러고 음. 오늘 전하는 구주기 구주년에 음. 뭐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하고 네. 그걸 잊지 않고 그걸 같은 그 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 9.19 남북 군사합의서. 그러면 뭐~ 의 완충수역이 설정이 되고요 완충수역 안에서는 그~ 포사욕 한 포사욕도 못하고 그~ 기동을좀도 못해요 음. 여러 가지 그~ 정비 태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그~ 해군 내부적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근데 현역 그~ 장병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군인 그 복무 규율이라는게 있어요. 네. 그게 그 기본 가치가 있어요. 그뭔줄 그 뭐, 뭐, 아십니까? 모르죠, 복종입니다. 복종. 왜냐하면 군인은 상관의 합법적인 명령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이 되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전선에서 적의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포가 막 떨어지고 말이에요. 뭐 앞으로 나가면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면 일선 지휘관이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돌게 앞으로 명령을 했다 이거야. 그럼 내복을 죽으라는거야 어, 수단님 저 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복종을 안 하면 뭐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종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근데 핵력이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 지시에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군인의 그 복무 규율을 어은하는 거예요. 도리를 못하는 거. 근데 불법적인 거, 부당한 거는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복종하면 그게 또 헌법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해군은 뭐 합법적인 음. 그 다음에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네. 그런 게해력 장병들의 그런 제한이다. 음. 어. 근데 이제 어려움은 있겠죠. 네. 왜냐면 하 평상시에 거기 그수의 완충수익으로 설정된 게 NLL 밑으로부터 저 특적도 까지 특적도 아니, 이한도 있고거든요. 음. 그 완전 거기에서는 훈련도 못 하고 포도 못 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덕적도까지. 예. 덕적도까지. 아. 덕적도, 이암대평택에서 천안에 나가면 외로 나가면 첫 만난 섬이 덕적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 그 제한을 돋버렸는데 그거 그러니까 잘못 합의한 거죠. 그래서 폐기하라는 겁니다. 예. 아, 예. 아 그래도 다행히 이 천안함 어, 이구조기를 맞이해서 일단은. 우리 그 안보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그래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전직 대한민국 수업 예비역 장성단에게 진심으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비역 장성단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항의하고 또 서한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뭐어 뭐니뭐니 해도 일단 국가 안보가 지켜져야 우리의 목숨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 문제를 가장 하찮게 여기고 있는 지금의 저 문재인 씨 정말 반드시 역적죄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이게 저 선명서가 발표된 지가 지금 오늘이 사일째인데요 네, 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음. 그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답해라. 음. 그리고 헌법이 정한 책무수행에 충실하라. 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마디도 좀 대한민국 소예백 장성단에 말이 없어요. 네. 그뭐 어떻게 하라는 거 항의도 없고 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뭐 긍정적인 답변도 없어. 네. 그게 묵묵부답이에요. 그다음에 정경도 국방부장도 물러나라 그랬거든. 국회소서수래가지고 아, 안 그래도 그걸 아, 마지막 질문을 답이 때리려고 없어. 그랬는데 <웃음> 지금 저 국방부 장관 저자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정경두가? 정신 정신 나왔죠? 예. 그 완전히 군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옛날에 근무했던 공군에서 예. 여기 뭐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 상당히 소신도 있고 예. 군인라고 그랬대요. 아. 그런데 이게 완전 정치 군인이 돼가지고 예. 뭐 지금은 은밀하기는 신분은 군인이 군인은 아니죠. 아니죠. 하지만 예. 국방 어, 군령권과 군중권을 통하라고 있잖아요. 국방 장관이. 굴...잠깐만. 군정. 군정. 그다음에 령군령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군사 행정하고 행정. 군사 작전. 예, 작전. 이거를국방 장관이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예. 이 사람이 국회에서 무슨... 뭐, 뭐라고 그랬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아전의폭증이 예, 예. 예. 아,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아, 그놈들이 아, 그 잠수정을 네. 타고 어 침이라 개가지고 야간에 들어가서 경기중이 감정을 그냥 의뢰를 쏘고 객침시키고간 놈들의 그게, 그게 우발적인 충돌입니까? 네. 아,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네. 그런 헛소리를 한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비슷한 그한 얘기 한두 분이 아니야. 뭐그 그다음에 정경도가. 우발적인 중경도가 아, 네. 작년에는 이분의 발음만이 아니고 아 근년에 아, 그, 발음말고도뿐만 아니고 아. KBS 그저 뭐 열린 토론인가 출연해가지고. 얘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웃음> 아, 저희가 앞장서서 이거. 아, 정경도 물러나라고. 자, 우리가 가서 데모해야 되겠네.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 장관 없어요. 네. 그, 그 그런 그 실은 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야, 정경도 빨리 물러나. 대한민국도 <웃음> 이상 피폐하게 만들. 그거 뭐그 쟤는 왜 그런 얘 얘기, 얘기를 하고 이런 비판이 많은데도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본인이 명예가 중요하네. 사과 사가, 사과 단 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짓고 있는 그, 자,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대목 걸렸어요. 걸렸어 네, 네. 그게 무슨 아유, 국방부 장관이야. 맞습니다. 예? 차라리 저를 시켰세요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저, 이저저 어, 희생된 장군들 원수를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런데 <웃음> <웃음> 뭐 문재인이가 뽑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농담을 네.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하도 답답하니까 네. 하는 겁니다. 예. 저희 천안함 구조인을 맞이해서 우리.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가족과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존경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 심제독 우리 제동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 천안한 구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동님, 네. 우리 이 새, 새해 날이 새해 55명의 희생자 또 가족 그리고 어그 자녀들에게 한번 말씀해 그 주십시오. 이런 말 장병들은 저는 특히도 해군 출신이니까 거기 음. 옛날 제포화 같아요. 이게 네. 눈에 굉장히 밝히는데 네. 부활를그 전장에서 이런 지휘관은 그 비애감은요 다 표현을 못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세월에 흐른다고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 저도 해군 지휘관 출신으로서 어, 장성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 희생된 장병과 또그 유가족에 대해서 어, 오늘 또구준년의의 점에서 네. 정말 심심한 어~ 마음 깊은 그~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 비록 예비얘이지만은 음. 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 또 그~ 국민들을 일깨우고 어, 또 필요하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건 하고 해서 어, 그 장병들의 희생을 값진 희생을 잘그저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아 우리 재동님 말씀 어, 이 엄마 방송을 아마 어, 우리 유가족도 많이 보실 겁니다. 보시고 어, 위로를 받으시고요. 어, 저는 그 유가족님들이 뼈 조각 하나 못 찾은 그 아들들을 가슴에 묻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자식을 키운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 여러분. 어, 정말 힘내시고요.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루 빨리 이 정권에 예,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예, 노력을 합시다. 오늘 우리 신재동님을 예, 모시고 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동님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